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요 어, 모이에킹 컨설턴트가 보통 평균 어, 3년쯤 회사를 이직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로 어, 나쁜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요 내용들은 이제 제 경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봐왔던 것들을 내용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약 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자로 6년 정도 회사 조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강사라는 어 직업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5년 정도 했을 때 보통 이제 팀장 대인까지 이제 수행을 했었어요. 이게 최고 이제 선임이 된 상태에서. 이제, 팀원들이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계속 한 1주마다 또 2주마다 저한테 이제 면담을 옵니다. 면담을 온다는 것은, 팀장한테 면담을 온다는 것은 별로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어, 요 친구들이 계속 이제 어떤 대기업에 뭐 입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컨설팅 회사로 이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기업쪽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한 1년, 짧게는 정말로 1년 아니면은 2년, 3년인데 3년을 넘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예, 제가 있을 때도 한 15명 정도가 계속 바뀌는 걸 보았는데 어 3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고민을 했고 요 고민했던 이야기들은 또제 책에 모이킹이란 무엇인가 요 책에 아마 제가 어,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 모이킹이란 분야에 어, 재미가 있어가지고 왔겠죠 그 다음에 잘 했기 때문에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평균 3년이라는 시간들을 많이 이제 못 지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아래 같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잠깐 어,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대부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봉 인상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연봉 인상이요. 그렇다면은 연봉이라는 것을 따진다고 했을 때 연봉이라는 것만 따지고 했을 때이 모이킹 컨설턴트라는 회사 요 모이킹 컨설턴트라는 회사에서 연봉을 높여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구조상 좀 많이 어 어렵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제 컨설턴트라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제 뭐 금융권 아니면은 어 이제 모의 그 회사들 다른 이제 공공 기관들 거기를 통해가지고 수주를 받죠. 일을 이제 받는 건데 일을 주는 요 이제 갑이죠. 예, 갑이라는 회사 우리가 갑이라고 하잖아요. 갑이라는 회사에서 주는 그, 글, 그, 근로에 관한, 이게 일, 업무에 관한 임금들이 여기에서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 우리가 한달 동안에 요 인원들을 투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지만은, 갑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컨설팅 회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뭐 B, C,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인건비, 인건비 관련된 것들 기준으로 제한사의 그 금액으로 많이 이제 달라기 달라집니다, 달라기 정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받는 그 임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 회사만을 가지고 하는 회사에서는 연봉 인상들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뭐, 한 4,000에서 5,000 정도의 선에서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냐면 또 이제 A라는 특급 아니면 고급, 어떤 게한마 부장님이나 이제 뭐, 어, 우리 팀장님이나 그분들이 벌어가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신입들한테 또더 인상들을 높여주는 그런 구조들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다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되고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그 기준이잖아요. 그런 기준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몸값들을 높일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더 이상 농값들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위에서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연봉 인상률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는 데는 어디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이 거죠. 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은왜 우리한테 연봉을 더 많이 줄수 있냐라는 거죠. IT 보안이라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T 보안, 우리가 컨설팅 회사에서는 IT 보안이라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객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임금을 받는, 그 투입 금액을, 어, 받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권이나 그,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IT 보안이라는 그 회사, 아니, 이 i t 보안이라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 돈을 버는 그런 조직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는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조직이지만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조직들은 달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조직들이 이 컨설팅 회사, 기존에 있던 이 컨설팅 회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진급에 따라서 보통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5% 아니면 정말 많게는 뭐 10%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쪼쪼쪼씩 올라가요. 하지만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아이, 그, 다른 대기업이나 공공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5% 10%가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이 보이다기보다는 직급에 따라서 내가 대리에 있다가 과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장이 되면 은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뛰는 경우입니다. 보통 20% 뭐 30%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들도 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이제 어, 이 연, 그 연봉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 인센티브 연봉 그 비율들이 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요. 이 연봉에 따라서. 이게, 연, 인센티브가 20%면은, 이제 연봉이 그만큼 많으면은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약한 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봉도 그만큼 한 번에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서 약한 5년 차 정도면은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로 진급을 할수 있는 그 정도 테이블을 맞출 수 있는 공간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5년 차에 많이 옮기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오예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년 차에서 많이 옮기게 되는 겁니다. 어, 사원으로 예, 들어가더라도 어, 연봉들이 훨씬 더더 더 높은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연봉 인상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요. 프리랜서. 예,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어말 그대로 어, 회사에서 중간에 이제 만약 뭐 회사에서 만약 뭐이이그 컨설턴트를 위해서 5, 600만 원 정도 이제 고객들한테 받았다면은. 여러분한테 월급으로는 약한뭐 250에서 그 정도 뭐경 많이 주면은 뭐300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뭐 운영비나 아니면 뭐 임대비 기타 등등 하면은 그렇게 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비율상은요 그런데 이제 프랜서를 하다 보면은 그 돈을 고스란히 자기가 600이면 600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약 3년 차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프랜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3년 차야. 그리고 모이킹 컨설턴트는 약한 3년 차 정도에 많이 찾아요 시장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요 그러면 약한 600에서 700 정도를 자신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에요 자기의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사업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뭐 보험비 납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개인 사업자는 자신이 쓰는 것들이 다 비용들이 자신이 직접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계약 같은 것도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챙겨야 하고 세금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머리 아프거든요 나중에 보는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이 직접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한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비수기가 있어요 예, 비수기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 고객사, 이게 또 프랜서도 똑같이 고객사와 돈을 풀어야만이 프랜서가 뛸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서 이제 3월달 정도에는 비수기가 발생하면은 정말 자신이 잘못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신이 사업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은 비수기에는 정말 일이 하나도 없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를 돌아가는 그 지점까지도 일들이, 어, 이렇게 영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거를 개인사업 프리랜서 사업을 하더라도 3년 정도를 많이 못 버티는 경우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이 중요하다 자기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일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봉이죠 자신의 몸값들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컨설턴트하고 보안관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유지를 하면서 연봉을 좀더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회의 유명한 회계법인들, 우리가 EY 환영 같은 경우나 k p n g 같은 경우나 그런 회사들 고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계열사이지만은 뭐 신한 데이터 시스템이나 KB 데이터 시스템처럼 어떤 큰 금융권 그 계열사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뭐그 컨설턴트의 그런 업무들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좋은 어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뭐냐면은 이 해킹기술 연구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이킹 뭐 컨설턴트를 하면서 이 연구 부담들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프로젝트를 나가는 게더 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연구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왜그냐면은 이제 우리가 해킹 기술이라는 것은 해킹이라는 것은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다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모든 웹서버, 아무튼 어, 데이터베이스,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올라와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건데, 요 대상으로 모이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은, 요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머신러닝의 IT 보안 쪽에 적용된 것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벌써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모이킹, 거래소에 대한 모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뭐 어떤 머신러닝을 도입한 그런 공격기법들, 어떤 사례들, 대응방안들 그런 것들이 계속 세미나에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서비스에 올라오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죠. 게임 쪽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 금융권에 관련된 서비스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해킹 기술뿐만 아니고 대응 방안의 제시들도 계속 다 진행을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동향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내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연구할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많이 주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킹 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제이 모이해킹 컨설턴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은 당연히 이제 연구를 계속해요. 특히 기술 분야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겨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해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계속 모이킹 컨설턴트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나마 조금 이제 보안 장비 운영 같은 경우나 어떤 조직, 큰 조직을 통해가지고 여러 명이 할수 있는 그런 조직들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그러기 때문에 대기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경험상, 제 경험상 대기업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근육권으로 가시면은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 받은 만큼, 야, 받은 만큼 정말로 어, 많이 하는구나, 일을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저도 강의를 하면서도 요 기술 연구들을 계속 꾸주, 꾸준히 하는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즐기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3년쯤 아니면 뭐1년반돼가지고 기회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면 대기업쪽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어, 가셔보라고 합니다. 가시고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어 우리가 인프라를 이야기해서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이직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우리가 모이킹이라는 모이킹이라는 컨설트 업무들을 계속 이렇게 오래를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이제 내부를 침투하는 그런 공격 기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없,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 기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개발자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들, 그 다음에 어떤 IT 기획팀들도 있을 거고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그 여러 조직들이 쓰이는 그러한 시스템들, 인프라들도 있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어떤 보안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만드는 어떤 그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을 해서 이제 정책을 내리고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큰 조직들입니다. 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이에킹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 조직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이에킹 컨설턴트는 보통 이제 혼자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 들어가도 혼자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 생활들을 못 느껴요. 예, 좀 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아니 그 인프라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하고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반복적인 업무들을 진행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딱그 다시 한번 이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모이킹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어,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어떤 해킹 기술에 대해서 이 아, 대응 방안 같은 것을 특히 대응 방안들을 수립을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어떤 표준 가이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오는 어떤 키사, 인터넷 지능원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들을 참고하고 어떤 서적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참, 참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인프라들을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아이 개발자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아 이런 것들 을 표준 가이드에서 절대로 먹히는 것이 아니구나 어,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제 소스코드 대 외근 같은 거나 아니면 현상관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을 하면서 아 이것도 모이킹 하나의 파트로 당연히 집어넣는 것이 맞구나 이런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죠. 이 경험들을 충분히 느끼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컨설턴트나 강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이긴 컨설턴트를 하는 걸 아니면은 기타 컨설팅을 하다가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으로 갔다가 보안 담당자로 충분히 또 경험을 느끼고 난 뒤에 다시 또 컨설턴트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요 연봉이 항상 인상을 하기 위해서 예 회의 쪽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됐다 여러 가지 좀그 연봉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사업들을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컨설턴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은 보안 관리자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왔더니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강의를 할때 보통 한 평균 5년 차 아니면은 이제 뭐 10년 차 이런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이 강의가 그냥 책에서 나오는 내용 같은거나 어떤 기술적인 것들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만약 보안담당자로 예, 보안담당자로 갔는데 요 조직들이 맞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시면서 이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조직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긴 배웠지만 은좀 맞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다시 컨설턴트나 강사라는 그 활동들이 저한테 맞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더더 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이제 보안 달리자들한테 제 강의를 듣는. 관리자단한테 좀더더이 경험들을 좀더 제공을 공유를 해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이 컨설턴트로 갔는데 막 선배들이 뭐 이직하는 것들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회사에서 뭐 불만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좀 자연스러운 시장에 봤을 때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이렇게 조직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막 5명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은 정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자신도 혹시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로 가더라도 현재 이직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공유를 쌓다 보면 또 나중이라도 혹시나 또 나중에 뭐 나오는 현상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어, 인연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시면,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이렇게 모이킹 컨설턴트가 평균 3년 정도의 회사를 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